문제에서 통화 스타일을 설정하라고 하면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홈 탭의 상단에 있는 표시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정답입니다.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을 하시고 여기에서 통화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냥 표시 형식의 통화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